안녕하세요 기수부입니다 오늘은 어, 카페트 먼지 제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고무장갑 하나면 되거든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희 집 음, 카페트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많이 먼지가 안 쌓이는 나름 털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카펫트를 쓰고 있는데요. 그래도 청소기를 지금 한번 민 상태인데도, 음, 깨끗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가락이나 이런 게잘안 닦이더라고요. 안 빨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음 청소기를 밀었는데 얼마나 많이 먼지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해봤는데요. 다행히 머리카락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청소기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쓸려서 나오거든요. 네, 이렇게 청소, 청소기로 청소를 하더라도 어, 머리카락이 속속 박혀 있는 건잘안 나오는데요. 그럴 때 이렇게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한번 어, 해주시면 훨씬 머리카락이 쉽게 빨려 나온답니다. 그러면 간단한 아주 간단한 머리카락 제거법 이었고요 두번째 카페 때 청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네 바로 두번째 방법은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굵은 소금은 세제로도 쓸 만큼 굉장히 세정력도 좋아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굵, 굵은 소금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카페트에 뿌려서 어, 한번 먼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, 시커매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일에다가 소금을 반씩 담아봤거든요. 이쪽은 지금 닦은 쪽, 이거는 새 소금이에요. 확실히 좀 다른데요. 생각보다 많이 시커멓게 변하진 않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났어요. 네. 나머지 부분은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자, 청소기로 밀어내 주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청소기를 다 밀었는데요. 이렇게 깔끔하게 소금이랑 고무장갑으로 깔끔하게 카펫트 청소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